세 번째는 유튜브 영상 이렇게 올릴 때 썸네일을 보통 만드는데 그 썸네일을 좀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네 쌤이 설명을 해주시신다고 합니다. 아,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네. <웃음> 썸네일이다. 뭐 썸네일이 사실 좀 중요하지 왜냐 왜 중요할까 썸네일이. 딱 처음 <웃음> 보고 들어오는 게. 그렇지 이게 대문이잖아, 그렇지. 네. 뭐 음식점이라고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이다. 어 내가 이 동네를 처음 가봤는데 잘 몰라. 네. 그러면. 가던 집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집을 가고 싶어? 네. 그럼 네 눈앞에 펼쳐진 여러 가게들이 있을 거잖아. 음. 그러면 이제 눈앞에 쫙 펼쳐졌는데 네. 그가게에딱첫그 느낌이 있잖아. 네. 그걸 보면 약간 이 집이 들어가도 되겠다, 안 되겠다는 1차적인 판단이 되잖아. 음. 근데 그 판단의 대부분 요소가 뭐냐면 그 집이 내 눈앞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야. 음. 자, 가게가 두 개가 있다 쳐. 둘다 고깃집이야. 삼겹살을 먹을 거야. 네. 대패 삼겹살. 가격도 비슷해. 밖에서 봤을 때는 뭐 간판도 있고 깔끔해. 자한 집은 종업원, 텔레비 보고 놀고 있어. 한 집은 존나 바빠. 음. 앞에 줄도 서 있어. 네. 이 같은 면 어떤 집갈래? 줄서 있는 집. 당연지. 네. 그렇지. 그게 썸네일이야. 네. 온라인에서 얘기라면 이런 거지. 자, 네가 네. 뭘 하나 살 거다. 자, 뭐 사고 싶은 거 하나 말해봐봐. 그 전동킥보드 사. 전동킥보드. 알아서. 자, 전동킥보드라고 검색을 할 거잖아. 네. 살 거야. 알아보는 단계잖아, 그지 한번 네. 너 이런 거 봐. 처음에 아니, 광고. 재끼지. 어, <웃음> 네. 자, 파콘도지도 재끼지. 네. 밑에 보면 뭐가 나와. 그 네이버 쇼핑 이게 왜 처음에 나오지? 전동 킥보드는 네. 사람들이 왜 봐? 이, 이 검색을 왜 봐? 살려고, 살려고 네. 제품이잖아 네. 그래서 쇼핑부터 음. 나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운대 맛집을 치잖아? 네. 그럼 절체먹가 나올까? 파워링크. 일단 광고 네. 그다음 두 번째 광고 다 제끼고 그 다음에는 그 맛집 그지 모아놓은... 맛집 모아놓은 음. 어떤 리스트가 나오겠지 네. 그지 그게 모바일에서 접근하면 바로 지도 위에 있다 음. PC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오지만 네. 자, 어쨌든 나왔다 지금 화면이 내가 보기 엔다 똑같아. 네. 너이 중에서 뭐 고를래? 다 똑같지. 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네가 이 물건을 파는 사람이야. 네. 그러면 네 제품명에 전동킥보드는 포함이 돼 있겠지. 그래야지 검색이 될 거니까. 그럼 네가 여기에 뜬다 치자. 뭐 광고비를 내고 띄우거나 어쨌든 니게 여기 에 뜬다고 가정을 하고. 네. 그럼 여섯 개 중에 하나가 네 거잖아. 네. 그 중에서 눈에 띄려면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 첫 화면을. 사고 있는 걸로 해야 되나? <웃음> 그렇지 뭔가 이거. 타면 저 네. 니가 상상을 딱 해봐봐 네. 어떤 느낌이어야지 니가 클릭을 해볼 것 같아 너하고 네. 그지 비슷한 그런 어른이 네. 그지 요거를 딱좀 재밌게 탈려는 네. 어떤 것들이 어떤 연출이 느낌. 돼 있거나 네. 아니면 똑같은 사진을 쓰더라도 지금 얘를 다 어떻게 돼 있어 그냥 허여물거나 그냥 하잖아 그지 네. 그러면 요 뒤에 배경이 어떻게 되면 될까 명도 대비나 색채 대비로 어. 색깔이 딱들 만약에 이 뒤에가 핑크색으로 딱돼 있다 네. 파란색으로 딱돼 있다가 럼눈에띌 네. 거잖아. 네. 그게 눈이 먼저 가야지 일단은 음. 클릭은 나중에 문제고 네. 그게 썸네일이 하는 역할이야 음. 이게 유튜브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면 이런거지 자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는 우리가 이 영상을 보는게 거의 세가지로 압축이 된다고 난빠지는데 첫번째는 구독하는 거를 보는 경우 네. 썸네일이 신경 안쓰지 음. 물론 네. 여러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골라볼 수 있지만 평소 때 보던거다 음. 신경 안쓰잖아 별로 자 그런데 검색을 해서 뭔가 나오면 뭔가 네. 자라락 나오지 아까 네이버처럼 그럼 그 중에서는 썸네일이 역할을 해자 음. 예를 들어 뭔가 궁금한 거 한번 지금 쳐보자 음. 유튜브 지금 썸네일 우리 만드는 거 어떻게 하면 뭐 쉽게 만들수 하잖아 가면 네. 여기다가 유튜브 썸네일이라고 쳐볼게 음. 그러면 요거를 다루고 있는 컨텐츠가 쫙 나올 거잖아 네. 이게 썸네일이잖아 결국은 네. 자 여러 개가 떴다 너이 중에서 스크롤해서 내릴 거잖아 네. 뭘 보고 싶어? 음, 세, 번째 세 번째 거 왜? 벌벗고 일단 유튜브 같고 음, 네 초간단 썸네일 만들기 딱 제목이 그냥 응, 제목은 음. 너는 일단 제목을 봤어 그지? 네 근데 지금은 이것만 물어보는 거야 어차피 음. 유튜브 썸네일에 관계 없는 것들은 여기 안 나와 음. 그러니까 제목을 볼 필요가 별로 없지 네. 제목은 그 다음에 보는 거잖아 글자니까 네. 여기서 일단은 이게 어떻게 보면 첫인상이잖아 네. 첫인상 중에서 음. 너세번째를 골랐어 이유는 음. 다브루딩딩에 번째... 뭔가 네. 얘만 눈에 띄지 네. 아마 그래서 네 눈이 먼저 갔을 거고 두 번째는 음. 여자야 그래서 아마 네가 눈이 갔을 네. 거야. 그리고 유튜브 로고도 있어. 네. 그래서 아마 눈이 갔겠지. 네. 자 밑으로 좀더 내려볼게. <웃음> 자 이만큼 해보자. 이 중에서 어 거? 어... 이 중에서는... 이거. 그치? 이거 고르지. 왜 오지? 이거 고르... 는 이거는 글, 글자밖에 없잖아? 왜가 네. 이거 고르는 줄 알아 사람들이? 뭔가 답인 것 같아. 음... 네. 이게 큐레이션 된 정보잖아. 네. 사람들은 내가 여러 개를 보고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뭔가를 고르는 게 귀찮아 일단. 음. 이 김천가면 메뉴가 오, 한 50개 한 아, 있잖아 네. 그 중에서 뭐, 뭐가 먹고 싶어서 들어간 경우 아니고 일단 배가 고파서 김하을 들어갔어 네. 뭔가 시켜야 될 거잖아 메뉴가 100개 있다 거기 가면 네. <웃음> 되게 짜증나지 네. 그런데 그 메뉴 중에 예를 들어서 네. 뭐이 POP 같은 걸로 네. 오늘의 추천 메뉴 같은 게 만약에 붙어있다 치자 네. 그럼 그걸 시킬 가능성이 높지 네.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음. 이 썸네일이란 게. 이게 눈에 띄게 잘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어. 여기서 뭔가가 다 나와야 돼 아. 나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백종원 네. 스타일 썸네일 만들기 네. 이런 것도 괜찮은, 괜찮은 것, 같아. 것 같아 자 이런 걸 만들 때는 보통 네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런 걸 만들 때 컴퓨터로 무슨 프로그램 써야 돼? 네가 알고 있는 지식 포토샵. 포토샵 또 미리 캔버스 뭐 미리 캔버스 또너 퍼포먼트 쓸줄 아냐? 네뭐다 가능하잖아 음. 그러니까 화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내가 다룰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면 다 썸네일 만들 수 있어 심지어는 한글로도 돼 한글 잘 쓰는 놈은 한글로 해도 돼. 왜? 저장을 이미지로 할수 있으니까. 네. 파워포인트 이미지 할수 있잖아. 네. 다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평소 때 다루는 게 있으면 잘 다루는 게 있으면 그걸로 만들면 아무 상관 없어. 네. 자 그런데 자 지금은 뭔가 툴을 내가 하나 설명을 좀 해줄 건데 쌤도 자 쌤의 옛날에 아픈 과거 흑역사를 잠깐 보자. 네. 너 알고 있지? 아 네. <웃음> 그 지르남 TV 흑역사입니다. <웃음> 쌤이 흑역사. 네.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 썸네일쪽 만들어놨잖아 네. 패턴이 비슷하게 만들었지 네. 다 포토샵으로 만들었어 네. 이런 느낌으로 네. 자 전부 다 이때는 포토샵으로 하고 어떤 눈에도 잘 띄게 제품 넣고 옆에 글자 크게 막 들어가고 다 보여지게 만들었지 이건 포토샵으로 다 했어 네. 근데 시간이 오래 들어가 물론 하나의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나서도 완전히 그 템플릿하고 똑같이 하진 않을 거니까 약간씩 손은 간단 말이야 네. 이렇게 포토샵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최근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교육을 할때 많이 추천을 해 주느냐 하면 자, 다시 선생님 채널로 가자 자 여기 보면 밑에 요 시리즈 있지. 이것도 네. 다 포토샵으로 그냥 했어 네. 대충 대충. 네. 근데 패턴은 비슷하게 깐 거야 시리즈물이니까. 네. 사진 어, 우리 영상 중에 일부를 캡처를 해서 뒤에 깔고 그거를 이제 바로 그냥 사진을 쓰지 않고 약간 포토샵으로 효과를 주고 그 위에다 이제 글 글자를 올린 이런 이제 케이스로 만들어 놓은 거고. 네. 요거는 지금 니가 하고 있는 거잖아. 네. 넌 지금 미리 캔버스로 다 하고 있는 거고. 네. 네가 맞는 거고 쌤이 맞는 거고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건 네가 한번 생각해 뭐가 좀 차이가 있을까? 이게 더 눈에 띄. 위에 게 눈에 더 띄지? 네. 밑에 거는 왜 눈에 안 띌까? 글자가... 글자... 일단 글자가 좀 작아. 네. 음, 글자 좀 작고, 그 다음에? 색 대비가 게, 네. 뭔가 눈에 탁 들어오는 그런 색깔 대비를 안 쓰고 있지, 그지 네. 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지금. 자, 그러면 혁도가 지금 미리 캠퍼스를 배웠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만든 거거든요? 자, 그걸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줄게요. 그거 하기 전에 지금 혁도야 디자인 배우고 싶니? 여기서 우리 미리 캠퍼스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 그거 한번 가볼까? 음. 여기 제일 마지막에 음. 어. 여기 워터마크 없는 디자인 사이트 캔바 c o m 미리 캔버스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거 네. 미리 캔버스 여기 제일 마지막 강의를 들어가면 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설명을 좀 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 유튜브 가서 그냥 검색을 해도 돼. 미리 캔버스 검색을 하면 사용법이 되는 거다 나와있거든? 그러니까 미리 캔버스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게 있어. 음... 음. 이거, 이거 우리가 상인 노출되고 있다. 아, 네. 오, 대박인데? 아, 저 알고 있었습니다. 어, 맞나? 네. 근데 우리는 조회수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그러게요. 요거 들어가 보면 아, 요거는 캔바 아, 아, 얘기하고 아, 있고, 그때는 아, 바로 아, 아, 아, 어, 아, 여기, 아, 아, 음. 그 맵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 여기 뭔 댓글이 사라졌다그모바일로 들어가면 댓글에다가 어, 댓글 자체가 없어. 내가 껐나 봐. 음. 음. 그 댓글에 몇분몇초에 뭐나 음. 온다가 혈소가 음. 다 나눴거든요. 음. 음. 그거 참고하면 바로 미리 캔버스 시작하는 부분 가서 볼수 있어요. 자, 사이트는 미리 캔버스치면 이런 음.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로그인하기 네. 눌러 <웃음> 그 다음에 뭐 여기 여러가지로 로그인을 해 하나 하도 나하 해킹을 많이 당해가지고 자 지금 협도가 만들어 놓은 걸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새 디자인 문서 만들어서 너 유튜브 여기 갔지? 네. 자 클릭을 하면 썸네일 나오지? 네. 근데 유튜브 썸네일이 크기가 FHD가 아니야 어, 좀 크기가 좀 달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누르는 것 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더 낫다고 보거든? 직접 입력을 눌러서 사이즈를 쓰거나 네. 아니면 여기 보면 프리젠테이션 있지 1 9 2 0에1 0 8 0 되어있잖아 이게 FHD 크기잖아 얘를 눌러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이 창을 열어줄 때 있잖아 파일에서 새로 창을 열때도 그냥 아싸리 여기서 프리젠테이션을 눌러 그럼 어쨌든 16대 9의 비율이고 샘플을 여기서 유튜브를 찍어 음. 썸네이 그럼 이렇게 나오지 네. 자 여기서 쭉쭉쭉 내려 볼게요 지금 유, 흑도가 이번에 영상편집 배울래 라고 하는 거를 여기 있는 걸 그냥 썼거든 요거네 요거 너이걸 만들었지. 네, 음. 클릭하면 불러와요. 그죠? 네. 화면 비율 딱 맞춰줘. 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게 좀더 음. 나아. 음. 왜냐하면 음, 이유는 음. 있어요. 어, 썸네일을 따로 등록을 할수 있게 만들어진 플랫폼이 유튜브야. 네. 영상 따로 올리고 썸네일 따로 올리게 돼있지. 네이버 TV도 그렇게 돼있어. 음. 음. 근데 그거 말고 내가 만든 영상을 SNS에 올릴 때 있잖아. 네. SNS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나 아니면 블로그에 올리거나 할 때는 네. 영상의 여러가지 영상 중에서 일부 구간을그 프로그램들이 골라서 어. 처음 커버 이미지를 고르라고 돼 있잖아. 네. 별도의 이미지를 올리라고 안돼 있지. 네. 그래서 요 사이즈 있잖아. 1920으로 딱 만든 이 사이즈를 만들어서 저장하면 이미지가 되지. 네. 이거를 영상에 편집할 때 앞에 끼워놓으면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영상 시작할 때이거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잖아. 네. 그러면 그것들은 어디다 올려도 되겠지. 썸네일만 따로 만들어서 올려도 되지만 영상의 앞에 1,2초 쯤 포함시켜도 아무 상관없어. 음. 그러면 활용도가 더 많아지지. 유튜브에만 올리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다 올려도 첫 화면은 얘가 나올 거니까. 음. 지금 얘 해놓은 거 보면 이렇게 해놨잖아요. 위에 로고, 선생님 로고, 거기서 퍼서 넣고, 밑에다 글자 넣고, 그 다음에 캡션한 이미지 넣고, 이렇게 만들었잖아. 렇지뭐 네. 요거를 잠깐 내가 보여주면, 일단 요거는 버려, 네. 딜리트 버렸고,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아마 그대로 썼나? 색깔 좀... 뭐 색깔 바꾸고 쓰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뭐 영상 배울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음. <웃음> 뭐 이렇게 했다고 쳐요 음. 그리고 색깔 뭐 바꾸고 싶으면 뭐이 부분만 쭉 긁어가지고 뭐 이렇게 바꿔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금방 끝나니까 뭐 이렇게 했다고 치고 네. 자그 다음에 여기에 로고 하나 넣었잖아 네. 그 로고가 여기 업로드 네. 눌러서 그 로고 파일이 있으면 여기 사진 추가하기 하면 그 로고 파일을 올릴 수 있잖아 그지? 네. 음? 네. 눌러서 어, 뭐 이런 건 내가 넣었거든 음. 업로드를 하면 이렇게 딱 나오지 네. 이걸 딱 클릭을 해 네. 이거 동그라미 아니야? 어떻게 집어넣는지는아니야 네. 어, 알지? 네. 다 가르쳐줬으니까 네. 요소, 프레임, 동그라미 하고 얘를 드래그해서 뿅너으 들어가지 음. 그 다음에 사이즈를 샥 줄여서 뭐 이렇게 하고 밑에다가 이제 글자 넣는 거는 글자 넣어서 뭐 여기 글상자 추가하기 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썼을 거고 네. 요 놈의 서체 바꾸고 먼짓을 했을 거고 색깔 이렇게 바꿨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글자 곡선 딱 누르면 이렇게 되지 네. 어, 요렇게 눌렀는가 보네 이렇게 해서, 그 사이즈를 샥 줄이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지. 네. 응, 만들고. 그 다음 뭐 이런 것들 처리하고. 네. 뒤에 사진 지우고, 이 사진 대신 이것도 틀이니까, 여기다가, 여기서, 이 화면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치면, 요거 네. 누르면 저장되잖아. 어... 프레임 내보내기. 훅 음. 눌러서, 요거 프로젝트로 가져오기를 바로 할 수도 있고, 네. 그죠? 이거 그냥 이미지로 여기 저장이 되거든. 내 위치에 확인. 다시 여기서 또 업로드 해야겠지? 업로드해서 사진 추가하기 그러니까 그 제일 재밌는 화면이잖아 어떻게 보면 네. 내가 편집한 거 중에 그걸로 이렇게 스틸로 가져올 수 있지 음. 가져와서 업로드되면 드래그 해서 여기다 탁 넣어주면 그냥 들어가는 음. 거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음. 만드는 거는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j p g 로 마른 다운로드 그럼 이게 저장이 딱 돼서 한 장짜리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여기. 여기 이렇게 만들어졌죠? 응.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이걸 소소가 설명을 해달라고요. 이렇게 네. <웃음> 만들면 아주 빠르고 <웃음>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웃음> 네, 네. 도가 <저도> 그렇답니다. 그래서 <웃음> 네. 물론 이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전부 다막 이렇게 미리 캔버스를 조금 공부를 하셔가지고 다 해도 되는데 미리 캔버스가 좋은 게 이렇게 템플릿들 여기 템플릿 기능이 있잖아. <웃음> 템플릿 중에서 이걸 고르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웃음> 네. 그 중에 뭐 필요한 것들 아무거나 클릭을 하면 바로 이렇게 화면에 나오잖아. 그래서 네. 이걸 약간만 그냥 고치면 자기 컨텐츠로 바로 만들 수 있고 이 미리 캠퍼스는 안에서 쓰는 이미지나 서체나 모든 것들이 저작권이 다 해결되어 있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건 무조건 그냥 다 써도 돼요 이걸 지금 우리는 썸네일 만들 때 써도 되지만 내가 필요한 디자인 포스터가 되건 뭐가 되건 무조건 다쓸수 있으니까 얘를 활용하면 그래도 이제 디자이너가 잘 만들어 놓은 디자인 양식으로 내 걸로 바꿔서 쓰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좀 빠르게 할수 있지 우리. 학교에서 발표할 때 PPT 같은 것도 보면 아예 생 파일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뭔가 인터넷 뒤져가지고 그 템플릿 같은 거 꺼내면 빨리 할수 있잖아. 네.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미리 캠퍼스를 이용해서 유튜브 썸네일 빨리 쉽게 제작하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